한번 맞아보실래요? 제, 제, 제 <웃음> 네, 그러면 오늘 배울 거는요, 헛발기하고 비슷한데, 접어발기를 네. 해볼 거예요. 무릎 빨리 뒤로 접어서, 바람을 갖고 네. 주시면, 뒤로 빼는 거죠? 그렇죠. 아. 네. 네. 근데 이거는분명이 네. 생각하셨을 때, 네. 어떤 용도였을까요? 요거, 낮은 배지로 할때 피하는 방법 피하는 방법 네. 네. 그리고 피하기도, 피하기도 하면 은 공격이겠죠? 그렇죠. 공격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제가 좀더포지셔닝을할때 방향을 살짝 틀어줄 때 건드리면 빨리 이렇게 바꾸고 연결 지어서 공격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이동하거나 발을 빠르게 접어서 포지션을 바꿔줄게요 제가 봤을 때소개해드그영재식그렇요 네. 네. 일단 제자리에서 하는 걸 이해만 하시면 금방 할수 있습니다 금방 할수 있을 까아요 그러네요, 그러 자, 헛발띠에서 네. 좀더 탄력적으로 빠르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네. 점프를 하면 안 네. 돼요. 어떻게 점프를 안 하죠? 점프를 하면 왜안되냐면이 중심이 뜨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걸려서 넘어질 수 있고 네. 발이 빨리 안 바뀌어요. 아, 그러니까 그, 그, 그, 네. 점프를 하는 건 이런 네. 느낌이에요. 네. 네, 근데 점프를 하지 않고 이 동작을 이렇게 빠르게 바꿔준다는 느낌으로 바꿔주시는예요 하나 둘 아홉 이겁니다 영재 바로 또 나타나시잖아요 그니까 러 어렵게 힘이 없네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지금 스텝을 바꿨으면 뭔가 여, 여기에 어울릴 만한 패키지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이번에는 밖에서 안으로 차는 발차일까 해볼까요? <웃음> 네. <웃음> 네. 오늘 <웃음> 그 오늘 제 몸은 사부님 거니까 전쟁하세요. 아, 무술을 하지 않아도 네. 사부이다 너무 많이 받고 자랑 네. 반차기가 있어요. 네. 뭘까요 자, 보통 자랑 발차기 네. 이렇게 차는 거. 그렇죠. 네. 이거를 맞게 차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태권도로 얘기하면 뭔가요? 돌려차죠. 기 돌려차기. 네네. 태권도 발길질하고그태권발길질하고 네. 그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건 대부분 발차기는 허리를 돌리는게 중요하지 않아요태권은 근거리 발길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허리를 비틀어 버리면 허리가 안 맞아요 너무 멀어져 네. 네. 그래서 허리를 비틀다기보다도 오분질을 하면서 발을 최대한 그냥 빠르게 높게 올려서 차주시는거예요 여기 좀 다르지 마요 말씀 하탁드 <웃음> 영재시라. 마무리하지 습니다 마무리하지 않요 네, 네. 이사부님도 목이 안 좋다. <웃음> <안 웃음> 네. 그러니까, 회전, 회전으로 주는, 줘야 하는 힘을 오금제를 통해서 한다는 건가요? 이게 오급의 힘이 아닙니까? 우리가 수건을 네. 이렇게 돌려가지고 팍 굴리잖아요. 뭐 얘를 확 돌려주면 밑에 가서 힘이 팍살려치지처 발질도 오금질을 하면서 얘기를 던져주면 그러것거같요 오금질도. 네. 이해가 잘안 되시죠? 네. 해보시 됩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헛발기를 하고, 아니 그접어발기를 하고 로키. 그렇죠. 네. 자 한번 다섯 번 해볼까요? 자 하나 바꿔서 하나 앞에 놓고 저는 좀 터는 것처럼 되네요. 아직 그 임팩트. 그냥 그냥 일단 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좋습니다 자 올바나오시고 둘 바꿔서 툭 내려놓고 선배님은 영재 아, 가영재영가인형 실전파 실전파이기 때문에 또 이제 직접 타겟을 차면 네. 중심이 잘 잡히실 것 같아요 요새 고번적인 제가 네. 계속 너무 늙어서 고관절이 늙어서 네. 아 이게 좀 약간 선배님 마음이 늙으시겠군요 매우 좋을 때 이제 아어 아니 저 마음 절대 고관해요 <웃음> 아니 아니요. 예, 네. 지금 나이고왔어요 제가 몰래 한 드릴게요. 네. 됩니다. 아, 네, 네. 네. 한번 지켜볼게요. 이게 네. 중간을 한번 바로 바꿔요. 내 헤드로 자주기 바꿔주고, 어, 되잖아요. 이 느낌 발게 시작할 느낌을 받을 때이 발을 들어올린다는 생각으로 하지 하시고 네. 무릎을 빨리 들어올려서 하지를 그냥 던진다. 라는 느낌을 갖춰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인트는 무릎을 빨리 둬다 네. 자, 한 번, 주다, 하나! 좋아요. 쳐주고, 셋! 네. 네, 제가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모셨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지금 촬영하고 있는, 촬영하고 있한 아, 번,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네. 네. 자, 박도뭐갔잡 네. 어, 주고. 획! 받고 주고. 둘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파워가. 네. 네. 이제 일반 수련생이 저런 거니까. 영재는 이 객이 아. 금방 줄죠. 네. 지금 보셨죠? 문 아. 들어 올리는 거. 아. <웃음> 네. 자, 금방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하재 영재. 영재. 자, 다시 한번 준비해 주자. 하나! 습! 오케이! 감 2. 너무 이게 이게 위연성이 없으니까 그만큼만 올려도 아프고 면허실 수 있을까요? 면허십시오 저를 믿지 마시고 선배님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믿음아 아니에요 아. 적어도 태견만큼은영재시니까아니충하 어, 어, 제가... <웃음> 영재 이거 괜히 시작된는 어, 아니에요 우술은 반드시 모든 기술을 잘할 필요도 없어요. 로우킥으로 다 선생님이 되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면 차아보셨던데요 이제 하이킥은 네. 시간을 갖고 전체적으로 하시면 겠습니다 분명히 되겠습니다. 네. 어퍼차기는 네. 밑에를 발등을 이렇게 엎어서 찬다고 해서 어퍼차기라고 해요. 네. 일반적으로 로우킥이라고 하고 택견에서는 네. 어퍼차기라고 하죠. 네. 네. 그거를 높게 차면 휠차이가 떨어져요. 네. 네. 네. 오늘 종합숙달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명칭을 부르지 않고요 네. 다리를 딱 대면 선생님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빨리 차시는거에요 네, 네. 이, 이 여기서 중요한 그 훈련 포인트는 네. 빠른 반이예요 네. 세지만 반응.. 반응적인 명세가 어디있어요? 이 <웃음> 나리를 <다리를 웃음> 먹었어요 저 저희... 좋습니다 자, 다음은! 네. 다시 이한번 근데 이런건 아까 어느정도 맞나요 일단 연습은 이렇게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웃음> 자 아니지? 아, <웃음> 아니 미진! 나, 아 진짜 맛어나 보호기 차야 될것 같아 내창이 명인이다 내창이 명인 아니 내창이 내 너무 세어 요나 보호기 차야 될것 같아 <웃음> 한번 맞아 보실래요? 제가 <웃음> 내창이 아니 3주만에 이렇게 내창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어, 구사할 어디에서 심리 날부터 쓸때 내창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가려? 가면... 그렇죠. 이게 끝장을 노린다는 게 이제 견 가까운 거죠. 그렇죠. 네. 대견에서 응. 아래발질의 역할은 윗발질로 가기 위한 페인트 모션스를 확보해 주 상대방의 시력을 밑으로 떨어뜨려 주고 바로 윗발질로 올라가는 과정. 뒷발스 반찬 이 네. 아, 괜찮. 응. 오, 좋습니다. 근데 이미 보니까 내차리하고 교체가 엄청 좋아.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별로 스트레칭을 좀버려도되는그래 아. 네, 이거를 선생님 주특기로 해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익히신 거 충분히 지금 파워 나고 있어요. 네, 네 더하면 이거. 이거. 또, 네, 아. 자, 선생님 이거를 액션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아요 네. 네. 그럼 제가 좋은 정예사도를 하겠습니다. 정예사도 어떻게 해야 되지? 선생님이 비겁하게. 발끝 뿌리 니 교차기를 네. 하고 있어. 예. 빡, 어. 아니 교차기를 하니까 내 차기도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이제 그 태권도 돌려차기처럼 네. 액션 이제 동작 쪽 하야니까 각이 돌려서 오른쪽을 막 눌러주시는 거죠. 빡, 그렇죠. 이렇게. 손은 어떻게 합니까? 손은. 손은. 손은. 네, 네, 이렇게. 어. 하고 나서 손이 뭐가 중요한가요? 마무리. 마무리는 이게 헛 발로 시작돼. 막 차고, 예. 네. 내려놓고 한스텝 빠져서 빠져서 네요 진짜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정의의 상입니다 네. 그러면 레디 액션 한번 해주세요 레디 액션입니 문수가 어어어어예